자 이번에는 날짜와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다양한 범주의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 입니다 자 엑셀의 날짜 데이터는 자 숫자 값으로 저장되고 계산됩니다 자 우리 엑셀은 각각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크게 문자 데이터와 자 숫자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연산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나 숫자 데이터는 자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계산이 가능한 수치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 날짜와 시간도 숫자 값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예, 계산이 됩니다. 자, 특히 날짜의 경우에는 자,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숫자 1년 번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엑셀에서, 엑셀에서의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 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900년 1월 1일이 일반 숫자로 자 1과 같다 라는 뜻을 같은 값으로 아 출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900년 1월 2일은 자 숫자 2, 1900년 1월 3일은 숫자로 3, 2018년 1월 1일은 숫자로 1900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일식 증가하면서 1년분으로 갖는 숫자가 2018년도 1월 1일은 43,101 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사칫 연산 등에도 아,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날짜를 입력했어요. 2020년 예를 들어서 10월 01, 10월 1을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우리 날짜로 자 10월 1일 자 그러면은 2020년 10월 1일이 입력이 되죠. 자 그런데 얘를 자 숫자로 바꾸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4,105라는 숫자로. 자이 숫자가 뭐다 19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하나씩 하나씩 증가 되어서 만들어진 1년 번호 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900년 1월 1일을 1월 1일을 자, 숫자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이 된다고요 자이 일을 2020년 10월 28일로 바꾸게 되면 44105가 되는 겁니다 자이 숫자를 다시한번 날짜로 바꿔 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2020년 10월 1일이 되잖아 자 숫자 1을 날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1900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의 날짜 데이터는 자 숫자 값으로 고정되어 있고요저장되고요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셀에 입력된 숫자를 일반이나 숫자 표시 형식 대신 연월 일과 같은 날짜 표시 형식으로 설정이 되면 날짜 형태로 표시가 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셀에 입력된 숫자를 일반이나 숫자가 아니라 자 이런식으로 또는, 날짜로 표시 형식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짜 형태로 표시가 된다고요. 아까 이거예요. 자, 이거를 숫자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 44,105라고 하는 숫자로 표시가 되지만, 자, 이것을, 자, 날짜 형식이나, 또는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연, 월, 일로 지정하게 되면, 날짜 값으로 표시된다고요. 자, 우리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이라면, 자, 이런 나는 이런 날짜 형식을 가지고 출력하고 싶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되잖아요. 자, 됐나요? 자, 우리 예제를 가지고 좀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생 워크시트에서 생년월일을 날짜 형식으로 바꾸세요. 자, 어떤 문제인가요? 자 우리 어, 자 우리 바, 어, 우리 텍스트 함수를 연습했었던 그 예제와 동일합니다. 뭐 주소 성별 지역 동 생년월일 자 이런 거다 우리가 어, 텍스트 관련된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concatenate.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추출하는 left. 오른쪽 right 중간 mid 자 찾아서 그 위치를 반환시켜주는 find 글자의 길이를 반환시켜주는 length 자, 그리고 주민번호처럼 특정 위치에 특정 값으로 변환시켜주는 replace 자 그것을 했었던 예제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또다시 자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 5-8 입니다 자 수강생 워크시트에서 생년월일을 날짜 형식으로 바꾸세요 자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주민번호 문자열로부터 자 주민번호 문자열 여기 F열에 있습니다 추출된 생년월일 값은 텍스트 이므로 나이를 계산하는 수식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웃음> 자이 주민번호 여기서 이것은 다 문자열이죠 자 이것은 문자열이고 자이 문자열로부터 추출된 생년월일 값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나이를 계산하는 수식에는 당연히 계산 안되겠지 텍스트로 추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을 주민번호에서 추출한 텍스트 형식의 생년월일 데이터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위에 예제에서요, 자, K열에 가시면 K열 3행부터 K열 12행까지 생년월일을 우리는 left 함수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자, 이 데이터를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K열 3행부터 K열 12행까지 범위 선택하시고, delete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민번호에, 주민번호를, 이, 자, 주민번호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무슨 함수를 사용하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데이트 함수를 쓰라고 나와 있네요. 데이트 함수. 자, 그럼 데이트 함수는 뭔가요? 다시 우리 날짜 시간 함수에 가면, 데이트 함수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구요. 함수명은 데이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수들은, 자, year, month, day, 세 가지 인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이세 가지 인수의 값을 결합해서 날짜를 생성해주는 함수가 바로 date라는 함수죠. 자, 우리 간단하게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date, 바로 열고, 자, 첫 번째 연수, 자,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이어잖아. 자, 이어는 2020,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죠. 만스 10월 데이 1일 함수를 끊고 닫아 주게 되면 어떻게 출력된다고요 자, 이렇게 출력된다고요 2020년 10월 1일로 출력된다 고자 데이터 함수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지금처럼 데이터 함수를 쓸 건데 자 y e a 라는 인수와 만스 라는 인수와 데이 y 라는 인수에 지금 쓴 것처럼 직접 입력하는게 아니라고요 직접 입력해서 생년, 생년월일을 가져오는게 아니고 자 어떤 데이터에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네, 주민번호 문자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이 주민번호에서 뭐를 갖고 와라 생년월일을 갖고 와라 자 그러면 생년월일은 처음에 연도가 있고요 두번째 월이 있구요 세번째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민번호 앞에 여섯 자리를 보시게 되면 자, 주민번호 앞에 여섯 자리를 보시게 되면 앞에 여섯 자리 중에 두글자는 연도 세번째에서 네번째를 세번째 네번째 숫자는 태어난 월 다섯번째 에서부터 여섯번째 까지는 뭡니까 태어난 일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주민번호예요. 아 여기 여섯 자리가 다 있어. 자 앞에 두 자리는 연도. 자세 번째 네 번째는 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일. 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년월일을 알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텍스트 관련 함수에서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 e 포트가 있었고요. 가운데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와라. MID 함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MID 함수 를 쓰면 될까요? 첫 번째 이어. 자, 이어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MID 바로 열고 자, f의 3행에서 어, 연도니까 아, MID로 안 써도 되겠네요. 뭘로 쓸까요? 자, left로 쓰겠습니다. 어디서? F13행에서 몇 글자를 가져와라? 두 글자를 가져와라. 자, left F3,2 하게 되면 F13행에 있는 데이터에서 왼쪽에서부터 두 개의 글자를 출력하십시오. 그럼 뭐가 출력됩니까? 98이 출력되잖아. 자, 그렇다면, 자, 월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월. 자, 주민번호에서, 자, MID 함수 써볼게요. 주민등록번호 F3에서 자, 몇 번째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세 번째부터 시작하죠. 세 번째부터 몇 개의 글자? 네,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게 되면 자, 월을 구할 수 있잖아. 자, mid 함수는 시작하는 위치에서부터 몇 개의 글자를 반환할 거냐라고 했었던 텍스트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f f열 3행에 있는 자 여기 두번째 3은 세번째 자리에서부터 세번째 자리 981자 1이잖아 이거부터 이 두개의 글자를 가지고 와라 자 오케이 자그 다음에 1은 뭡니까 자 세번째 인수 네이 마찬가지죠 mid fl3행에서 몇번째에서부터 다섯번째에서부터 두개의 글자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함수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자, 레프트가 적용된 부분은 자, 이열 자, 연도가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MID 인수에는 자, 월. 그리고 끝부분의 MID는 자, a y 가 출력되는 영역이라고. 자,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우. 1998년 11월 19일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거 자동채우기 옵션을 쭉 내리시면 다 해결은 돼요자 여러분들이 이해하, 이해하셔야 될거 데이트 함수는 데이트 함수는 년년월 일을 쓰는 함수다 그렇죠 그래서 어, 데이트 함수에 뭐 직접 2020년 10월 음, 자 2020년 콤마 0월1 하게 되면 어떻게 출력된다고요? 2020년 10월 1일에 출력된다고요. 자, 데이트. 자, 이 주민번호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left. 주민번호에서 앞에 두 글자만 가지고 오는 게 연도고요. 자, MID, FL 사명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출력하는 게 뭐라고요? 만 쓰고요. 또다시, MID, FL 3행에서 다섯 번째 글자에서부터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오는 게 뭐라고? Day라고, 아, Day. 데이. 자, 그리고 함수를 닫고서 엔터를 치게 되면, 예, 1998년 11월 19일, 981119. 그래서 11월 19일,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8번의 예제였습니다. 자, 얘를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생 워크시티에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라.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 예, today와 now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today와 now는 자 특이하게도 자 인수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today 가로열고 가로 닫고 하게 되면 현재의 날짜가 현재 날짜가 출력이 됩니다 now 하시게 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출력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today 가로열고 가로 닫고 인수가 없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2020년 10월 9일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now 함수는요 now 가를고가로다고 하게 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출력되잖아 됐나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 5-9번입니다 자수항생 현재 워크시티에서 현재 날짜 여기를 구하는 거네요 자 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K 1 4십 사행셀 현재 날짜 옆에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단축키 우리 입력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현재 날짜 컨트롤 컨트롤 자 우리 어, 키보드 오른쪽에 엔터키가 있구요 엔터키 왼쪽에서 두칸 오게 되면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월 9일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다 그 밑에다가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현재 날짜 현재 날짜 이번에는 함수 써볼게요 today 가루고 가로다고 그래도 똑같이 2020년 10월 9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단축키를 입력했고요 단축키 뭐 입력했습니까 여기 컨트롤 세미콜을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입력했습니까 today 함수를 썼다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today 함수로 구한 현재 날짜는 자, 우리 지금 여기 K15행에 쓴 것처럼 today로 구한 현재 날짜는 통합 문서를 다시 열거나 이 워크시트를 다시 계산할 때 날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즉 동적인 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현재 10월 9일입니다. 자, 10월 10일 날이 문서를 다시 열게 되면 today 함수로 입력한 현재 날짜 값은 10월 10일로 바뀌어요 그러나 단축키로 입력한 컨트롤 세미콜론 으로 입력한 이 값은 동적인 값이 아니라 고정된 값입니다 자 내일 다시 이 통합 엑셀 문서를 열어도 단축키로 입력한 현재 날짜의 값은 바뀌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아, today 함수를 썼을 때만 동적인 값이 구나 아, 다시 확인할 때 그대로 바뀌는구나 알 수가 있구요 자 세번째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출력해주는 함수 now 엔터치게 시 되면 현재 날짜와 아, 날짜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 표시 형식을 좀 바꿔 볼까요 현재 날짜와 시간 음. 자, 이렇게 표시되는거지 자 now 함수를 자 우리 단축키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컨트롤 어, 컨트롤 시프트 이번에는 세미콜론 같이 누르시게 되면 자 시간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now 함수는 now 함수는 현재 날짜와 시각을 함께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단축키 Ctrl Shift Semicolon 은 현재 시간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자 today 함수처럼 now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출력하게 되면 이 값은 동적인 값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 는얘기예요 그리고 네 단축키로 입력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의 값은 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고정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다써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자 입력하시고 결과 확인,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 입력하시고요 아, 함수를 쓰게 되면 자. 도, 값이 동적으로 계속 바뀌는구나 자이 오늘 통합문서를 열었을때 내일 통합문서를 열었을때 값이 업데이트 되는구나 그러나 단축키로 입력한 값은 네, 고정된 값이다 자그 다음 예제입니다 5-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강생 워크시트에서 경과 시간을 구하세요. 경과 기간을 구하세요. 자, 우리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숨기고요. 자, 5-10번에는 수강생 워크시트에서 경과 시간을 구하세요. 자, 좀더 읽어 봤더니 생년월일을 시작 날짜로 하고, 자, 생년월일을 시작 날짜로 하고, 현재 날짜를 마지막 날짜로 하여 경과 기간을 구하는 함수, 데이트, 디, i 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생년월일을 시작 날짜.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 아, 현재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날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경과 기간을 데이트, 디, 펠, 라는 함수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데이트, 디, 함 수는 다른 통합문서와의 호환성을 위한 함수로 함수 라이브러리 목록에 표시하지 않고요. 도움말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즉, 자, 우리 함수 마법사에서 fx를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자, 데이트, d, if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함수 마법사 에 등록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에 날짜 및 시간, 자, 데이트, 데이트, d, if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없죠? 어. 그래서 d a t e d i f 함수는 다른 통합 문사, 문서와의 호환성을 위한 함수이기 때문에 목록에 표시하지도 않고요, 도움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d a t e d i f 함수의 형식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있나요? 스타트 데이트 시작하는 날짜, 엔드 날 엔드 데이트 끝나는 날짜, 그리고 유닛이라고 하는, 유닛이라고 하는, 자, 형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날짜 사이의 경과 기간을 계산하는 함수이고요. 자, 유닛은 계산 결과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 형식을 지정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 유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닛에 사용하는 형식 여섯 가지가 있는데, 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맨 뒤에다가 y 자로 입력했다 그러면 자 연수로 표시해라 생년월일은 1970년대 70년 1월 1일인데 현재 날짜 2020년 자, 10월 9일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경과가 됐느냐 그 결과 값을 자 연수로 표시하라는 얘기에요 자 m 을 쓰게 되면 개월수로 표시하고요 를 쓰게 되면 자 일수로 그 경과된 기간만큼 표시하라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ym 이 있습니다 이것은 ym 앞에 y 연을 뺀 나머지 개월수를 표시해라 yd 연을 뺀 일수로 표시하고 md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m 즉 월을 뺀 개월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표시해라 그래서 여섯 가지 유형의 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예제에 가서 자이 date dif 는 음, 아까 데이터 호환성을 위해서 다른 통합 문서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자, 함수 라이브러리 또는 함수 마법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다 계산할 거냐면 자 여기 나이 라고 되어있는 l열 에다가 계산하겠습니다 나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날짜. 조금 현재 날짜에다가 생년월일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이 아닌가요? 그게 나이 아니야? 자 현재를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있었죠. 그게 무슨 함수입니까? Today죠. Today. 그렇죠? 자 그러면 Today 함수에다가 이 생년월일을 빼게 되면 자 날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에다가 생년월일을 빼게 되면 내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나이를 자 연으로 표시 합니까? 개월수로 표시 합니까? 일수로 표시 합니까? 우리 나이는 보통 연으로 표시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형식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d a t e d i f 어. 형식 뭐 앞에 뭐 있었어요? 자이 왼쪽 화면 보세요. 처음에 START DATE라고 돼 있다고. START DATE, START DATE. 자 그러면 서다운의 생년월일 START DATE가 어디입니까? K열 3행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가 뭡니까? END 음. DATE라고 끝나는 DATE, 끝나는 날. 언제? 현재. today 그잖아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가 뭡니까 유닛 유형 어떻게 할 건데 아, 우리는 나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연수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표시한다고요 네. y로 표시한다고요 자 함수를 닫아줬습니다 자 데이트 dif 는자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함수 고요 k3 은 시작되는 시작되는 날짜 스타트 데이트 투데이는 끝나는 날짜 그러면 끝나는 날짜와 시작되는 날짜의 차이 값을 계산해서 계산해서 y 라고 하는 유형의 즉 연수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엔터 쳐 보세요 아 나이가 21살 이네 서다은 이, 이, 사람의, 이 학생의, 자, 현재가 2020년이잖아. 2020년 10월, 지금 제 9일입니다. 10월 9일, 마이너스. 얘를 빼면 얼마예요? 21살이잖아. 맞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데이트, DIF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start date. 자, 정승연의 생년월일이 있는 K14행을 찍어줍니다. K14행. 그리고 끝나는, 자, 현재 날짜. 아, today. 자, 오늘 함수. 어, 자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예, 연도로 출력하십시오. 연수로. 나이 값을 계산 하십시오 그랬더니 21살이 나왔습니다 자 얘를 쭉 내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나이가 계산 되시나요 그 나이가 계산 되시나요 자 지금 다 만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앞뒤다 글자 좀 붙일까요 앞뒤에다가 자 여기 만 만. 자 우리 연산자 중에 M 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자 %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만만 만 21세 글자까지 출력되는 거지. 엔터 쳐보세요. 만 21세 나오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복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 형식을 y라고 쓴 거예요. 자, 이것을 개월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일수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어디처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date, dif, k3, today, y라고 했네. y는 뭐예요? 연수잖아, 연수.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은 k13행, 그리고 현재 날짜면은 20일, 21, 21년, 21년. 그리고 몇 개월? 어, 진짜 한번 해볼까요? 자, date, if, 생년월일, 그리고 현재, today.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y 값으로 연수, 연수로 출력할 거고요 자, 이것을 n%로 묶어서 연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럼 몇년 나오겠지 자, 거기에다가 또 계속 연결 연산자에 의해서 함수를 더 쓰겠습니다 date.dif 이번에는 kr3행 생년월일에서 생년월일에서 현재 today 함수에 가지고 이번에는 유형을 ym으로 할 거야. ym이 뭐였나요? 자, 연수를 제외한 개월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수를 빼고, 21년 5개월이다. 그럼 21년은 빼고 5, 5개월만 집어넣는다라는 거잖아. 자, 이것을 연결 연산자에 의해서 개월수를 연결하겠다. 엔터치시게 되면, 자, 가로를 안달았습니다 데이트자 가로 여기 닫았구요연 출력했고 데이트 닫았고 자 이게 있으면 안 되네 그쵸죠 엔터 치시게 되면 자 네임 음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자 여기 K4가 들어갔습니다. K4가 뭐죠? 어, K14행. 오케이. 아, 여기는 왜 K13행이 들어갔지? 잘못됐네. 그쵸? K14행이 들어가야죠. K14행이 들어가서 엔터치시게 되면, 어허. 음. 음. 자, 문제점이 어디 있나요? 아, 찾아보니까 여기 함수 명이 잘못됐네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트죠. 데이트. 그쵸? 데이트 dif 시작 날짜 끝나는 날짜 유형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아, 21년 3개월이 나왔습니다 아, 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결과 값을 출력해 주는 그래서 자동기 옵션을 쭉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 되네요 아 그래서 만 24세 만 21세 만 23세 개월 수를 다 빼다 보니까 자,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date.dif라는 함수는 우리 함수 목록에 없는 함수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함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습실이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 5-11의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실습실 워크시트에서 연, 월, 일과 시, 분초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있지요. 자, 이것들을 구해보고, 자, 오늘 날짜와 시간에 걸리는 함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2어 삼행세를 구하겠습니다. 자, 연도 구하세요. 자, 연도 어디서 구합니까? 아, 바로 오늘 연도입니다. 오늘. 오늘 연도만 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연도, 투데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도와 월과 일이 같이 나오잖아. 자 이건 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합니까? 아 투데이 앞에다가 이어 함수를 붙이고 투데이를 묶어 주게 되면 자 오늘 날짜에서 뭐만 가지고 온다. 자 이어라고 하는 연도만 가지고 온다. 엔터 치시게 되면. 음 아 일반으로 바꿔야죠 자 표시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자 투데이 함수는 오늘 현재 날짜를 출력해 주는 함수고요 그것을 이어 로 묶었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서 이어 연도만 출력하겠다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월은 어떻게 됩니까 월은 자, 만스입니다 만스의 오늘 날짜를 출력해 주는 함수 닫아 주게 되면 자, 10월이 출력이 되고요. 자, 1은 네, 데이가 되겠지. 데이에 투데이 오늘 날짜 닫아 주고 하게 되면 10월 9일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자, 수,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얼셀 한번 볼게요. 사용 시간이야. 자 실습실의 이용시간이 입시 라는 시간이 있고요 퇴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시간은 뭡니까 퇴실시간 마이너스 입실 시간을 하게 되면 사용시간이잖아 그쵸 아 사용시간은 사용시간은 퇴실시간 마이너스 입실 시간을 하게 되면 사용시간으로 바뀌는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날짜와 시간과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수치 데이터 구요 엑셀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 데이터가 시간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시간을 계산하는데 자 시열 3행의 퇴실시간 그 값에다가 입시시간을 빼게 되면 이 결과 값이 나온다고 시간도 계산 되는구나 그렇죠 자자동우기 옵션으로 쭉 내리게 시 되면 자 모두 다 사용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시간을 시간 분초 따로따로 출력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현재 날짜를 연도 월일 따로 출력한 것처럼 자 시간도 시간 분초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자 시간을 출력해 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hour 입니다 hour 기열 3행 하게 되면 디얼 삼명에 있는 데이터에서 시간만 출력해라. 바로 3시간이 되겠죠. 3시간. 자, 분은 뭐예요? 자, 미닛입니다. 미닛. 미닛. 미닛하고, 자, 디얼 삼명을 하게 되게 되면, 자, 디얼 삼명에 3시간 4분 55초잖아. 그럼 출력되는 값은 얼마예요? 네, 4분이고요. 자, 초는 뭡니까? 네,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디어 사명을 하시게 되면 아 55초가 출력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이세개의 블록을 잡고 오른쪽에 자동채우기 옵션 채우기 핸들로 밑에까지 쭉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 였습니다.